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이야기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려 드릴게요 유튜브를 듣다 보면 간혹 그 다음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동영상으로 넘어갈 때가 많아서 유튜브에 보시면 재생 목록에 성경책 모음과 동화책 모음을 어, 모아 놓았거든요 이곳, 이것을 클릭해서 들으시면 성경책은 11개가 연속으로 재생이 되고요. 동화책도 그동안 모아놓았던 11개의 동영상이 계속해서 재생이 됩니다. 이걸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참새 시리즈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 옛날에 참새 3마리가 전기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그 참새들을 보고 저 참새들을 잡으러, 잡아야겠다 이러고는 어, 왔어요 그리고 전기줄에 앉아있던 참새를 총으로 겨녔죠 그리고는 참새가 총으로 어, 탕 하고 쏜거예요 그런데 어, 이상하게 맨 앞에 있던 참새는 안 죽었는데 두 번째 있던 참새가 어, 총에 맞아서 떨어진 거예요 오, 그래서 사냥꾼 너무나도 신기했죠. 어떻게 첫 번째 참새를 맞추려고 했는데, 두 번째 참새가 떨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참새가 이가 빠진 참새라. 사냥꾼이 총을 쏘는 걸 보고 총 그래야 되는데, 이빨이 빠져가지고 콩 그랬대요. 그래서, 두 번째 참새가 어나콩 좋아하는데 이러고는 입을 크게 벌렸다가 총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재밌나요? 음 그러면 이번에는 어 다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보 삼형제 이야기예요. 예, 예, 옛날에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 바보 삼형제는 어... 할수 있는 말이 딱한 가지씩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아니 벌써 이거밖에 못했고요 둘째는 어, 옛날 옛날에 이거밖에 몰랐고요 셋째는 똥이야 밖에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보사명재네 집에 집앞으로 도둑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경찰이 어, 엄청 쫓아왔죠. 그리고는 경찰이 쫓아오는 걸 보고 도둑은 도망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보, 도, 경찰은 바보사명재한테 물어봤어요. 도, 여기 있던 도둑 못 봤어? 어? 도둑? 도둑 못 봤어? 그랬더니 첫지 형이 아니 벌써 그러는 거예요 경찰은 아니 벌써가 뭐야 아니 벌써가뭐 도망갔다는 얘기야 어, 어디, 어 어떻게 된 거야 그 둘째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좀 설명 좀 해봐 어뭐 뭐,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어디 뭐 아니 벌써 어떻게 된 건데 그랬더니 둘째가 옛날 옛날에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 아 뭐야 옛날 아니 벌써 옛날 옛날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도대체 너희 집에서 뭘 훔쳐갔어? 그랬더니 세 번째가 똥이요? 그랬대요. 그래서 경찰이 뭐 똥을 훔쳐갔다고? 아...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대요. 재밌나요? 어, 저희 집 아들과 딸들은 아 딸들이 아니라 저희 집 아들과 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 한답니다. 어, 참새 시리즈가 이거 말고도 좀더 있어요. 어, 그런데 음, 다 들려드리면 너무 어, 재미없으니까 다음번에 또 들려드릴게요. 그럼 또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음... 구독자도 많지 않고 조회수도 많지 않지만 열심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